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너와 만든 기념일마다 슬픔은 나를 찾아와 처음 사랑 고백하며 설렌 수줍음과 우리 처음 만난 날 지나가고 너의 생일엔 눈물에 케이, 촛불 켜고서 축하해. I believe in you, I believe in your mind. 벌써 1 년이 지났지만 1 년. 그 1년 뒤에도 I feel i e v l in you, I believe in your mind. 다시 시작한 널 알면서, 이제.